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완전 오랜만이죠 라이브 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어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TMS 어플레먼트 -E 연습생 김수연입니다 음, 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아 어, 오늘 요즘 뭐 하고 지냈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제가 근황 얘기를 한번 해보고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3주 전에 어 이제 초 6세 수학 여행 강도 빼고 비행기 타고는 갔어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타고 케빈을 처음 갔다 왔는데 거기가 투알라룸프르라는 곳이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여기는 약간 겨울 날씨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춥고 그랬는데 거기는 여름 날씨여가지고 뭔가 시원하게 입고 쇼핑도 하고 과일도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조식을 먹었는데 어, 주식에,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요즘 하거든요, 여러분. 전수들어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는데, 제어트할때못 다이어트 먹었던 음식들을 부식때 많이 먹었어요. 과일도 먹고, 핫케이크도 먹고, 감자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해외에서 공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떨리고 그랬지만, 제가 하고 나니까 약간 뭔가 진짜 성숙해진 느낌? 이럴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해외 가보셨나요? <웃음> 제가 해외를 처음 가봤는데 진짜 비행기에서 기내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신기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지금 이노래 궁금하신 분 이번에 VAV 선배님들 선택하신 거 아시나요? 제가 너무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오프닝 부으로 틀고 있습니다 댓글 <놀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오랜만에 라이브 해야지고요 다이어트 하지만살나지다김 나는 해주셨는데더살 뭐 많이 찾기 아, 나었어요 아, 많은 지금, 아, 나는 지금, 아, 나는 지금, 나는 지금, 아, 나 제가 금 아, 나는 지금, 아, 나는 지금, 아, 나는 지금, 아, 나는 지금, 아, 가는 지금, 아, 나 아, 요 전잘 지내고 있어요 방금까지 연습을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다섯시에 약속한 약속한 라이브 하고 싶어서 왔어요 <웃음>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네 죄송해요 어.. 음악소리 너무 크다고 <웃음> 제가 라이브때 b a v 선배님들의 앨범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제가 그걸 받았는데 제가 소켓을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제가 처음으로 소켓을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앨범 선생님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네번째 미니앨범 스라 킬라 한번 앨범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는 이 빨강색이 너무 많에 들어요 제가 오늘 빨강색을 좋아해가지고 바지도 빨강색을 입고 왔거든요 <웃음> 그래서 t m i 이클로 이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펼치면요 이렇게 CD랑 그 선배님들 사진이 있는데요 이 CD에 굉장히 도, 제가 마음에 드는 점이 뭐냐면이열쇠 디테일 보이세요? 제가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열쇠에 숨겨진 의미가 뭘까? 그거를 진짜 한참 동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사진들이 있어데 사진들을 네.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표지가 있고, 그옆 이렇게 선배님들 트 리스트 있고요. 네. 대표님 이름 성함도 적혀 있어요. <웃음> 그리고 에이노 선배님부터 이렇게 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수트가잘 어울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쇼켓에 가서 느낀 거지만, 수트를 슈트를 입고 춤을 추시는데 너무 막, 너무 멋있고 약간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번 앨범이, 어머, 음, 이번 앨범이, 몽환적이고 약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포토카드가 들어있는데, 포토카드는, 바론 선배님, 나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요. 뒤에도 사인이 있어요. 이쪽에 사인까지 다른 선생님 해서 있고요. 크레이지섹시쿨이라는 가사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써주신, 써주신 이렇게 포토카드가 나와서 나와주니요 그건 바로 라이요 그거? 이렇게 다른선배님 사진을 가 롱선배님 에이스선배님 계시고 세인트가 시 지우선배님 진짜 너무 멋있으세요 진짜로 너무 존경스 같은 회사라는게 너무, 너무 멋있으세요 저도 꼭대기해가지고 v v 선배님들처럼 춤도 잘 추고, 라이브도 바하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단체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끌려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이런. 왜냐면 뭔가 뭔가 너무 몽환하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가사 있는데 제가 그 이번에 트랙리스트에 있는 그 노래가 다 좋아요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제가 v a v 선배님처럼 멋있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범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데뷔해서 앨범 나오면은 또 이렇게 한번 들고 올게요 v a v 선배님들 사진 미니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웃음> 네 이제 댓글에 한번 읽어볼게요 댓글을 많이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라이브 언제까지 하시는데 저는 저는 제 마음이라면 한 시간만 할수 있어요 데뷔 언제 하냐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열심히 연습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많이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질문도 저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학교도 저 이제 고3 됐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계속 다니고 계속 연습도 하고 있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 독감 걸렸어요 아니 요즘에 날씨가 지금 4월이 되가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어말어달라고 하시는데, 어, 제가 일본어, 일본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때, 좋아요, 아니, 아니. 선생님, 어, 어, 네, 요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일본에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하단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어, 아리갓토 고자이 어, 다들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구 네저 고3이에요 첫눈 내렸다고 밥 먹었냐고 하는데저 이렇게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제가 원래 취미가 책읽는거예요 여러분 믿기시나요? 제가 취미가 책 읽는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글귀가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매일 읽는 긍정의 한줄 긍정의 한 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웃음> 책 한번 추천해 드려도 될까요? 제가 글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접어 왔어요.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거. 와닿았던 거. 말보다 실천이 우선이다라는 이렇게 그게 있는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제가 일단 제가 원래 고음이 아예 안되는 그런 노래 스타일을 가졌어요 제가 근데 제가 항상 너무 무섭고 약간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도를 못해봤어요 그래서 아 근데 시도를 안하니까 내가 왜 노래가 안늘지 이러면서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한번 시도를 해보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고음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 말을 보고나서 실천했는데 제가 지금 고음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지금 여기는 보컬 연습실이에요.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살자. 제가 열정적인 캐릭터였잖아요? 근데, 열정적으로 살면 더 젊은? 약간, 젊게 살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 열정적으로 살면은 저는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 이 부분이 정말 제일 와닿았던 그런 문구인데 이렇게 이걸가 제가 왜 느꼈냐면 제가 데뷔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해놔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아 준비를 열심히 해서 꼭 데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실망시키지 않게 해드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음> 네, 여기까지예요 책이 이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이 약간 힘들 때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네. 보노보노 책 보노보노 책 있어요. 보노보노 책 있어요. 보노보노 책. 보고 싶어요. 얼른 데뷔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저 지금 데뷔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책은 음. 읽은 책이 이거예요. <웃음> 이거랑 제가 그 약간... 어. 자기계발서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책이 더 긍정적으로 들려 고 운전면허 딸 생각 있어요. 딴 나면 언제 따고 싶어요 하시는데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딸것 못 같아요 <웃음> 음 보고 싶어요 음잘 <웃음> 어. 네, 지냈어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내 라이브가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어 잘하고 있죠 저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연습을 하느라 인스타에 잘못 올렸던 말레이시아 공연 얘기는, 어. 어, 여러분, 은채 언니가, 은채 언니가 지나갔어요. 은채 언니, 은채 언니, 은채 언니! 은채 언니. 은채, 은채 언니가 마침, 뭐 하시나요? 언니 저 라이브 하고 있어. 뭐해요 언니.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여러분, 야. 은채 언니예요. <웃음> 이우야 <웃음> 갑자기 은채, 은채 언니. <웃음>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은채입니다. <웃음> 네, 아이고. 제가 <웃음> 5시부터 지금까지 라이브를 켰고어요 아, 아 언니가 정말요? 연습하다가 오셨나봐요. 네, 아, 물 마시러 나왔다가 최연이가 불러서 왔는데, 어머, 최연님 네? <웃음> <웃음> 어머. 당황스럽죠 <어르신럽죠>, 언니? 네, 그래서, <웃음> 네. 어, 어머.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언니의 근황. 아제 근황이요? <웃음> 네. 는서연이와 함께 잘 있었습니다. 잘 있었나요? 네. <웃음> 아이 갑작스런 출연. 아, 아 재밌게 잘 하고 계시나요 지금? 네, 그럼요. 언니 일본어로 한번 저희 음. 소개해 드릴까요 민나사 <웃음> 히사시브리 마타시와 소원은채 또김초연데스 어, 고 기운 기ですか. 고 기운 기ですか. 아이고, 아이 타이 드. <웃음> 아이 타이 드. <데스. 웃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웃음> 기다려. 언니 같이 댓글 읽어 볼까요? 네, 제가 렌즈를안 끼고 와서. 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은채 언니. 은채라고 <웃음> <음체>! 불러 주셨어요. 아 <웃음> 하이. 네, 그리고 지금 잘 하고 있으니 걱정 마요. 아, 은채. 어 은채 언니를 은채 언니 사랑한대요. 아 저도 사랑해요. <웃음> 오 일본 팬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언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다 너무 귀여워. 다 뿌셔. <웃음> 부셔. 부셔. 이렇게 청담동이 부서졌다고 합니다. <웃음> 언니. <웃음> 언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언니랑 이렇게 합동 라이브를 할줄 몰랐어요. 네, 저도 당황스럽네요, 무척. <웃음> 보고 싶다고, 저희도 보고 싶어요. 저희 빨리, 네.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또 요즘 최은양의 근황이 자주 올라오고 있어서. 언니도 네. 많이 올라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쁘다고 <웃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더 예뻐지고 싶어요. 아, 자주 사진 올리고, 거예요. 올리고 있죠, 저희? 맞아요. 어. 음. 그럼 언니. 저는, 네, 연습을 하러. 네, 연습하러 아,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 은쪽이니춤 완전 잘 춰요. 라고 하셨어요. 사랑해요. 네, 언니 안녕. <웃음> 여러분, 저한테 막, 막 보고 싶은 춤 있으신가요? 보고 싶은 춤? 보고 싶은 춤? 춤? 사진 자주 올릴게요. 보고 싶은 춤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못 추겠지만 그래도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아 롤러코스 청아 선배님 롤러코스터 한번. 롤러코스터, 우와. 아, 자꾸, 아찔한니 느낌, 위험만이 느낌, 내 손을 꼭 잡아줘. 네, 그리고? 벌써 12시. 아쉬워, 벌써 12시. 12시. 음. 달라, 달라. 어, 달라, 달라. 너무 좋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어, 달라, 달라. Yes or yes? <웃음> 아,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루머. 그렇게 말해봐. 루머, 루머, 루머. 가이가이가이 루머, 루머, 루머.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봐. 음, 봉봉 초콜라 어, 에버글로우 선배님들 좋아요 데뷔 축하합니다 리벤님 리벤님 살 많이 빠져 보인다고 아 감사합니다 리벤님을 <웃음> 많이 그래서 제가 한번 노래를 틀어서 후렴만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여지 <웃음>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웃음>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오랜만에 라이브였가지고 왜냐면 제가 인스타를 처음 만들고 그때 라이브를 켰다가 그 뒤로를 안 했어요 복근 있나요? 하시는데 밥안 먹으면 생겨요 <웃음>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스타 라이브 노력하려고 연습 많이 했는데 괜찮나요? 저, 저, 잘했나요? 댓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웃음> 어, 정말. 어. 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 막판 스포트로 저에게 질문을 던져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자주 해줘요 네 한번 제가 자주 초연이 이름 한자가 궁금해! 저는 성김 뛰어날 초의 아름다울 연입니다. 어, 이름은 이름의 뜻. 뛰어나게 아름다워라. 라는 뜻으로 김, 김초연이라고 어, 지어주셨다고 하, 했어요.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월요일날 학교 가요. 학교 가요. 아이씨 때루. 제가 일본어 공부를 더 해와야 될것 같아요. 다음, 다음에는 정말로 해드릴게요. 좋은 소식 빨리, 빨리 듣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염색하고 싶은 컬러 있어요. 있는데 제가 지금은 머릿결이 안 좋아서 못하고 학교에서도 조금 그래서 못하는데 약간 탈색 머리 해보고 싶어요. <웃음> 아, 데뷔 기다려주신다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교 밥은 맛있나요? 급식을 안 먹어서 잘 모르겠어요. 블랙이 제일 예뻐 하시는데, 그런가요? 블랙? 안 한지 좀 오래됐어요 지금이 제일 예뻐요. 감사합니다 더 예뻐지고 싶어요 점, 점심 뭐 먹어요? 저 점심 사과 먹었어요 머리도 너무 예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라이브가 괜찮으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제가 음, 준비한 만큼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지만 다음 라이브 때는 더 진짜 정말 더 일본어 공부도 좀더 해오고 해오겠습니다 그래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실지도 몰랐고 응원을 많이 해주실지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무슨 컨텐츠를 들고 와야 될까요? 제가 더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꼭 추천해 드린 책꼭 읽으시고요 그리고 뜰라킬라도 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웃음> 제가 데뷔할때까지도 기다려주시고 저 데뷔해도 앨범 어, 이렇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웃음> 일본어 공부 컨텐츠? 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앞으로도 라이브 예고 하, 해드리고 올릴게요 음, 여러분 벌써 5시 반이네요 30분이나 했어요 벌써 책 이름 한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어, 매일 읽는 긍정의 한줄 위에 365가 있어요. 365 매일 읽는 긍정의 한줄꼭 읽으세요. 계속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씨 때루안돼 끄기 싫어. 끄기 싫어요. 파이팅! 파이팅!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소식 많이 많이 올릴 테니까 항상 많이 많이 챙겨 봐주시고 인스타도 팔로우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음> 안녕. 안녕.